어원이의 운동교실 가슴 운동편 가슴 운동이 아니라 가슴 운동 케이블 크로스오버 어 약간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이제 동작의 운동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또 헷갈려 할 수가 있죠 각도가 다양하게 하니 까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맞아요 어느 각도에서 다가능은 하지만 그 각도에서 쓰고자 하는 근육의 타겟이 정확히 맞느냐 그리고 그 근육을 쓰면서 동작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냥 그 각도만 쫓아야 한다면 운동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실제로 쓰여지는 거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우선 핵댁플라이랑 똑같이 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치프레스도마찬가지 가슴 운동은 다이어깨나이 통이 통체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통체로통체로 회전이 아닌 통체를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 안쪽 이 케이블프로스도 가슴 안쪽을 타겟을 줄 건데 가슴 안쪽에 이아래부분을할 거냐 중간을 할 거냐 위에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 이제 각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상체 각도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각도가 바뀔 수가 있고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가슴 안쪽에 이아래이 이 부분 이쪽 가슴 안쪽에 이 부분을 하는 가도인 보통 이 상태에서 살짝 45도 정도 이렇게 굽히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이게 가슴 아래쪽 안쪽 이 타깃이 가는 거고 이렇게 디클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클라인 이렇게 가슴을 여기서 안쪽으로 고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 아래쪽으로 더 굽으면 더 디클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 바깥에서부터 끌어올 수 있어요. 더, 더 아래쪽. 더 이제 디클라인이 되는, 이렇게 되는 각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땡겨, 앞으로. 그러면, 팩트 플라이나 이런 거 같이, 가슴 이 중간 쪽에 타겟이갈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이 위치에 따라서, 케이블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블 머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플라이 운동을 또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내려고 이렇게 더 내리면 이제 위쪽으로 타겟을 줄수 있는 이렇게 플라이, 가슴 위쪽까지 할수 있는 이 운동을 또 변형시켜서 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설명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인 설명 여기서 또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모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그대로 케이블 방향 그대로 가서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대로 케이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가는 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내공쪽 등으로 가는 이게 아니고 그대로 팔꿈치 방향이 이렇게 내가 디클라이드디클라이드에서 그대로 수직이 될수 있는 케리블 방향 저항 방향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실제로 부하가 가슴에 계속 걸리고 어깨에 분산이 덜 돼요 내가 숙여서 하면 은 숙여서 그 각도 약간 앞에서 간다 그러면 그대로 그, 그 각도 케이블 각도 아래서 오면 아래서 그 케이블 각도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 정확한 각도, 그리고 끝날 때까지 같은 각도.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는 각도를 정확하게 정해주다가 나중에 힘이 없으면 다른 각도로 당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힘드니까 아니면 더 하고 싶어서 다른 개입을 쓰는 거예요. 다른 근육의 개입을 각도를 바꾸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움직이는 각도를 까지 하는 거를 지켜야 되고 누굴 봐줄 때 그렇게 잘 하고 있나? 또 봐줘야 되는 거를꼭 아주 중요한 거니까 는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딱 지지 하체 발바닥 이 골반 그 다음에 이코 얘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약간 이 움직임은 살짝 다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막 가슴이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볼반 움직여을 이루어진 않으니까 는이 전체의 각도를 항상 끝날 때까지 유지해주는 거 이것도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케이블 크로스업으로 어떤 각도를 해서 어떤 타겟을 가질 거냐 목표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꼭 체크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이 안쪽에 아래 중간 위에까지 골고루 빈약함이 없이 충분하게 이쁜몸 만들 수 있으니까 는꼭 이것도 위념해서 어, 잘 하시면 은이쁜 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키우는 건벤시프레트는 짱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몸을 안쪽에 크게 줘서 아이고 들어 지금까지 홍원리 운동교실 케이블 코스 스 5편이었습니다